작년에 뵙고 이렇게 올해 뵈니까 1년 만에 뵙는 식구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네. 아 정말 네 갑자기 그 이상열 협회장님과 지금 김병규 부협회장님께서 어, 동남아시아의 지금 태국에 순회를 가시는 일정이 생기게 돼서 어, 이상열 협회장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갑자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예배를 좀 인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답은 드리고 나서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나. 그래서 너무 많은 고민이 되는데 또 일은 또 해야 되고 또 일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어떻게 말씀을 풀어 나갈지 너무나 고민이 되는 가운데 이제 자료들을 좀 모아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다가. 아, 정말로 이제 기도를 좀 했습니다. 기도를 좀 드리고 나서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이제 얼마 전에 지난 12월 31일 날이죠. 29일이죠. 29일 날그 브라질에 굉장히 유명하신 그 축구선수 펠레가 82세를 일기로 네그알베르토 아인슈타인 그 병원에서 대장암으로 투병 하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그 당시 이제 그 듣고 아 이분하고 이분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드리는 와중에 그 아프리카 말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이 오셔 가지고 어뭐 그냥 뭐를 보낸다, 만다도 없어요. 그냥 그 갑자기 펠레 영상을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펠레 영상을 갖다가 보내주셔가지고 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풀어갈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식구들과 또 은혜도 나누고 말씀을 한번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pt 를예 여러분이 보시는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 축구선수 펠레입니다 그래서 17세에 만 17세의 나이에 예 수에 든그 올림픽에서 올림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갖다가 처음으로 들어 올렸고 그리고 62년 칠레 월드컵 그다음 70년 멕시코 월드컵 우승까지 총 3회 월드컵을 우승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줄리메 컵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브라질에서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정이 피파에서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네,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21년간의 축구선수 활동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축구선수를 할 때는 돈을 많이 못 버셨어요. 한 80억 정도밖에 못 벌었는데 은퇴 후에 한 1,300억 정도의 재산을 그 읽을 정도로 더 유명해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에서 너무나 유명하셔가지고 20세기 최고의 스포츠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IOC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 혹시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이클 조던이라고 아시나요? 네, 그 마이클 조던 그 나이키에서 만드는 신발이 워낙에 그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 리셀러들이 네뭐 판을 치고 있는 지금 뭐 이런 내용들이 청년들이 예그 오픈런이라 그래가지고 매장이 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사는 이런. 지금 내용들이 있는데 그만큼 유명한 분이 마이클 조던인데 그분이 나는 텔레가 최고의 스포츠 선수라는 것을 텔레라면 인정하겠다고 할 만큼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인정을 받는 스포츠 스타인데 이 경기장 밖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평화 전도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 전도사로 활동을 하면서 그 피스컵을 통해 가지고 참 부모님을 만났어요. 참 부모님을 만나셔가지고, 참 부모님께서 2003년에 한남동 공간에 그 초청을 하셔가지고, 그 펠레 선수와 악수도 하시고, 같이 말씀도 나누시고, 네, 그리고 그 자서전도 주시고, 어쨌든이 분과 그런 인연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분께서 얘기하시는 게 평화 세계를 만드는데, 자기도 일조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예,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eu fico muito feliz de estar aqui. em primeiro lugar, eu quero agradecer ao nosso querido pacificador Reverendo Mung por ter me enviado o livro Mung. eu quero desejar muitas felicidades pelo seu 90 anos. eu também quero chegar lá com 90 anos, com saúde, com 50 anos de casamento. trazendo paz para todo mundo, e através do futebol, onde eu iniciei a minha vida, onde eu comecei a ser conhecido no mundo todo, eu tive a felicidade de conhecer a família do Reverendo Rum, e estar com ele na Copa da Paz. Eu estarei com vocês sempre, aqui está a medalha da Copa da Paz, espero que nós podemos entende, trabalhar juntos para ter paz no mundo todo. É. 네, 정말로, 네, 아버님을 만나서 정말로 세계 평화를 위해 가지고 본인도 저희 그 뜻을 아마 알지는 못할 겁니다. 저희 그 식구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문선명 참 부모님의 그 생애의 감동을 받으시고 그 뜻에 일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평화 세계를 구축하는 데에 그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말을 그할 정도의 그 축구에서는 황제라고 불렸던 네, 펠레, 펠레죠. 축구 황제 펠레라고 불렸던 이 사람도 정말 그 진성덕 황제이신 그참 부모님을 알아보고 황제라서 황제를 알아본 걸까요? 어쨌든 예, 그런 어떤 내용으로 아버님을 갖다가 그 아버님이 원하셨던 그 지상 천국 평화 세계를 갖다가 자기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식구도 아닌 분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아버님께서는 얼마나 그 대단하신 삶을 그 사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버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아버님께서는 인류의 재림 주님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아버님께서 정말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지난 말씀을 한번 그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게 1962년에 그 7월 1일 날, 밤에 그전 본부교회에서 하신 말씀이신데 한번 훈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은 스승만의 뜻도 아니오 현재의 식구만의 뜻도 아니다. 스승과 통일 식구뿐만 아니라 이 땅과 하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뜻인 것이다. 2년 동안 많은 핍박의 길과 여러 가지 사정을 헤치고 나왔다. 오늘의 자아의 가치를 걸어놓고 오늘과 내일의 문제들을 생각해 볼때 뜻을 걸고 싸워 나온 것은 잘 싸웠다고 할지 모른다. 물론 남에게 자극을 주기도 했을 것이다. 하늘이 동력한 과거를 생각할 때 하늘 땅이 숭배할 수 있는 내가 되어 있느냐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이다. 이곳으로 종결되는 뜻이 아니라 앞에서 쓰러지면 밟고 넘어가서라도 이루어야 할 뜻인 것이다. 쓰러지더라도 내 대신 부디 이 뜻을 이루어다고 하면서 스스로의 역사를 상속할 수 있는 유언이라도 하고 쓰러져야 한다. 그 네, 이 말씀을 하실 때가 1960년인데 여기 아마 그 계시는 오래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때가 1960년에 저희 한국의 그 정치에 대해 가지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아버님께서 3년 정성을 갖다가 들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아버님께서는 이때의 한국은 1960년대에는 다들 그 역사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3.15 부정선거가 그 당시에 그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4.19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하야하는 그러한 일이 그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1공화국이 그걸로 끝나고 그 장, 장면과 그 다음에 그 윤보선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어쨌든 제2공화국이 출범이 됐는데 1961년 그 5월 16일날 5.16 혁명을 통해가지고 그 박정희 장군이 대한민국의 예, 최고 군 통수권자가 되시고 그 대통령이 이제 그 되시면서 정권을 갖다가 그렇게 교체하게 되는 바뀌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그 한국 역사에 그 폭풍이 몰아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런 시기에, 그런 중요한 시기에 3년의 어떤 정성을 갖다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쓰러지더라도 내 대신 뜻을 이루어다고 하면서 역사를 상속할 수 있는 유언이라도 하고 쓰러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이때가 그 2년이 지난 그 시기였습니다. 그 정성이 2년이 지나고 이제 1년이 남으셨는데 그 보통 저희들이 어떤 결심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등산을 하는데 지리산을 이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한반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어 이제 반 올라왔으니까 뭐다 왔겠구나. 이제 뭐 슬슬 가자. 이렇게 마음이 풀어질 만도 한 그러한 시기인 거죠. 그렇지만 아버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정말 잠도 못 주무시고 정말로 그 뜻을 위해 뜻을 생각을 하시면 잠을 잘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더라도 이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정신으로 그 정성을 들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이 죽을 각오로 전진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가 바로 1960년 이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이런 말씀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이유는 정말로 지금 그 왕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시죠 지금 1차로 1차 로 일차 저희들이 환란 그 기간이 지나고 지금 제 2차 지금 활란 기간 중인데 지금 뭐 코로나로 이제 테스트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락다운까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지난 3년간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더 강한 걸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되면은 정말로 저희들이 합심을 해 가지고 하나로 뭉쳐 가지고 아버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대왕님께서 어떤 그러한 뜻을 갖다가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아 그때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제 다된것 같은데 이제 그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쓰러지지는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정말로 아버님께서는 자나깨나 잊지 않고 이 한해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네 저희들이 올한 해도 또 그렇게 시작하는 예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협회가 이대 왕님께서 진짜 그 출발하시고 나 가지고 지금 이제 9년 차입니다. 2015년에 출발하셔 가지고 지금 9년 차에 들어가는데 그 2015년 5월 1일 날 그러니까 그천력으로는뭐 3월 13일인데요. 그날 그 한국협회가 창립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쭉 지금 그 섭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지금 지내왔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협회가 창립이 지금 네, 7주년이 이제 넘고 올해는 이제 8주년이 되는 차입니다 그래서 7주년까지의 활동 내역인데 2015년 1월 18일 왕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라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다시 그 말씀을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말씀을 다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왕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왕님께서는 정말로 얼마나 그 효자셨습니까? 육신의 부모인 그 한학자 어머니 간시 어머니를 위해 가지고 정말 정성들이고 기도를 드리시는 분인데 아버님께서 계속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2단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2단 한학자 응? 빨리 저기 뭐야 그 정리를 해야 된다. 빨리 그 공격을 해라. 왜안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는 왕님께서는 고민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주장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한 학자 어머니가 한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 대해 가지고 참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그렇게 얘기해.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건 부모도 없느냐? 예? 지금의 가정연합 식구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애비애비도 없는 놈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그러한 일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왕님께서는 그 침묵을 깨고 긴 침묵을 깨시고 정말로 그때부터 그 바벨론의 음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참 부모님의 그 찌그러진 그 엎질러진 섭리를 그 다시 한번 그 돌리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왕님께서 출발하실 때 이상열 총회장님께서 그미국의 인천 교구장을 하실 때에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3월 8일날 왕님께서 그 섬리 중심 국가인 한미 일그 3국에 그 대표들을 그 세우시고, 그러니까 이상열 협회장님, 그 다음에 일본의 에리카 회장님, 미국의 펜저 회장님, 그리고 세계 선교 본부장으로 그팀 엘더 본부장님을 세우시고, 그리고 5월 1일 날 드디어 한국협회가 한국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협회가 창립이 되고 나서, 어, 그 해에 10월 11일 날 정말로 자랑스러운 천일국 헌법이 이때 반포가 되었죠. 천일국 헌법이 반포가 되면서 진짜 너무나 이게 이제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그 제세개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 천일국 헌법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 당시에 이 헌법을 정말로 받았죠. 그래서 그하늘의 혈통을 유린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혈통을 보존을 하고 또두 번째가 뭐죠? 그 인권을 유린하지 말고 세 번째 공금을 횡령하지 말라고 하 하신 그러한 말씀을 토대로 천일구 헌법을 반포하신 게 10월 11일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헌법 반포 후에 2016년 11월 8일, 이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때 정말로 2016년에 왕님께서는, 뭐, 저희들은 여기 한국에서는 사실 뭐, 이제 교회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서는 여기 나름대로 또 바쁜 일들이 많고,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 왕님께서는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이때 하시는 겁니다. 펜실베니아로 들어가셔가지고 펜실베니아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아닙니까? 독수리 날개를 타고 날아가신 저희 강연실참 어머님도 계시지만 그 약속된 진짜 그 성경의 요한 계시록을고 그 성취하시기 위해가지고 그 주님의 계곡, 예, 진짜 프로미스랜드로 들어가셔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시는 사슴과 곰을 보시면서 눈밖에 안 보입니다, 겨울에는. 그래도 눈 치우는 것도 돈을 주고 불러야 돼요. 눈 치우는 차를. 안 그러면 눈도 안 치워줍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이거를 다 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로 그 레이크 센츄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거기 가가지고 진짜 몇명안 되는 식구님들과 기도와 정성을 통해가지고 정말로 일하시면서 아버님의 그 섭리를 위해가지고 목숨 걸고 진짜 그 하시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진짜 같은 국진 감사 원장님께서 생츄어리 그 교회를 또 봉헌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생츄어리에서 이제 자리를 그펜실베이에서 잡기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도 정말로 그 지역의 펜실베이의 유지들이 그 문의들이 왔다. 이제 보통 이제 아버님을 따르는 그 우리들을 이제 세상에서는 문이라고 많이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으로. 그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도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가운데에도 아버님을 증거하시고 또이 보수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 미국이 예를 들어가지고 무너지게 되면 그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정말로 이게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저희들은 정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왕님께서는 정말로 그 팜플렛 만들어서 돌리시고 그 지역사회에 정말로 그 일조하시면서 아온 가족을 통 동원해가지고 참 자녀님들까지 동원하셔가지고 이 선거운동을 갔다가 하셨죠. 이때 당시에는 모든 언론들이 얘기하기를 뭐 90% 이상이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 트럼프가 될 리는 없지만 한 10% 정도 가능성이 될까?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을 그런 시대에, 그런 시기였는데 왕님께서 정말로 노력하셔 가지고 펜실베니아가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그러한 텃밭을 갖다가 바꿔 가지고 정말로 거기에서 그 20, 미국은 이제 선거인단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 선거인단을 가져오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의 그 텃밭 펜실베니아주에서 그 20명의 선거인단을 가져오면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날 그 대통령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에 그 감동을 가지고 왕님께서 정말로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하신 그 장면들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런 어떤 장면들이 정말로 이때 2016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일날 천일궁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 이 천일궁에 입궁을 하게 되는 것도 그냥 이제 입궁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때 2016년 12월에 그 강연실참 어머님께서 그 미국으로 가셨죠. 그 천일궁에 가셨고 그리고 2017년 1월 1일날 천일궁 입궁식을 하는데 이 입궁식을 왕님께서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아 여기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왕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참 부모님께서 명령하셔, 하가지고그 교감을 통해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왕님의 모든 행동은 참 부모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왕님께서 천일궁에 입궁을 하시게 되는 이때가 그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이게 미크로와 매크로의 관계를 여기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명령을 하셔가지고 이 매크로에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으로 지금 백악관에 앉기 전에 그때 1월 20일인가 취임식을 했죠 그래서 그 전에 아벨 유엔 본부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는 천일궁의 입궁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미크로에서 그런 관계로 천일궁의 그날 입궁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 대단한 그 섭리의 내용들입니까 이런 내용들을 갖다 저희들이 지금은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 아시고 있는 거죠? 네,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천일궁 입궁을 하시고, 그 다음, 9월 23일날, 네, 그 유명한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완성 축복 성운식, 네, 이걸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천일궁 그 다음에 생명체 입적의 축복식을 저희들이 받게 되죠. 예. 그리고 2018년 8월 26일 성령 전수를 저희들이 한국에서 처음 한국협회에서 했고 그 11월 17일 날 많이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금산에서 왕님과 그줌을 통해가지고 한 300여 명의 전국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네, 그 캠프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기억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1일 날 동남아시아를 그때 이상렬협회장님께서 성령 역사를 전수도 하시고 순회하시면서 그런 역사가 있으셨죠. 그래서 태국과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순회하셨던 대만까지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한번또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아, 넘긴 건가요? 예. 2019년, 예, 2019년인데 2019년 2월 1일 날 헌수생들이 지금 처음으로 출, 그 출정식을 해가지고 지금 진동이 왕비님께서 지금 미국에 가 계시지만 그제 1회 예 혼수생으로 그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미국에 예 신만님과 함께 지금 계시고 계시죠. 그리고 3월 7일날 드디어 강현실 참 어머님께서 예 천주 성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날 그제 1회 철장 자유축제를 2019년에 저희들이 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로 많은 식구님들께서 미국을 방문을 하셨죠. 그리고 2020년 1월 25일 날 참부모님 탄신 100주년 행사를 그때 라스베가스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왕님께서 해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도 있지만 은 어쨌든 정말로 은혜로운 그 행사를 저희들이 라스베가스에서 하게 됐고 10월 14일 날 제2회 철장축제를 자유축제를 저희들이 예, 마찬가지 미국의 많은 식구님들을 모시고 가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8일 날 제3회 철장 자유축제를 하고 12월 5일 날 천진 참부모님 천주완성 축복 성원식을 저희들이 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왕의 귀환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저희들이 왕님께서 오실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왕님께서 그 5월 1일날 미국 날짜로는 5월 1일날 출국하셨는데 한국에 오시니까 이제 5월 1일이 2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원데이 그 하루가 더 이제 지나가지고 그래서 5월 2일날 그 입국을 하셔가지고 5월 28일 돌아가실 때까지 예, 그때까지 왕의 귀환을 저희가 그 활동을 작년에 그 모시고 다니면서 그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7월 17일은 왕님께서 그 미국으로 가셨다가 다시 일본을 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을 그 6월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방문을 하시고 그 이후에 한국으로 오셔 가지고 7월 17일 날 저희들이 여수 화양 성전에서 그 왕님을 모시고 전국 연합 예배를 이때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국 연합 예배를 드렸고 그 왕님께서 지정하신 그 진짜 순천 천정국 너무나 마음에 드셔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이제 왕님께 아버님께 봉헌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의 모든 식구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정말 정성을 모아 주셔가지고 그 하여튼 마련한 그 천정궁을 저희들이 등기를 완료하면서 저희들이 완전히 이제 봉헌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날들이 그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을 뒤로 하고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2023년을 지금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천일공 입궁식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가 2017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게 보시는 이 지금 건물이 천일공 이게 건물입니다. 그래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기억나시죠? 여기서 다 모이셔 가지고 사진도 찍으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진짜 이런 예 궁을 갖다가 주신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진짜 감사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마타모라스에 있는데, 그 마타모라스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 뉴욕주와 뉴저지 그리고 그 델라웨어주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딱 만나는 지점이에요. 만나는 지점에 있는데,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죠? 그 조지 워싱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조지 워싱턴이 그 델라웨어 강을 갔다가 건너면서 예, 그, 미국 건국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 깊은 곳에 이마타모라스 154번지입니다. 아버님께서 그, 천부모님께서 성화하신 그 날짜가 예, 설력 7월 17일 1시 새벽 1시 54분이죠. 그래서 그, 그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 154번지에 이게 지도를 보시면 그 항공 지도를 보시면 이게 꼭 정자를 닮았습니다. 그 남자의 정자를 닮은 모양으로 그 지도를 보시면 정말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거기에 천일궁에 입궁을 그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천일궁이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벨 유엔 본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평화군, 평화경찰 또 민병대의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 그 중심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그렇게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를 지금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정, 천일궁의 입궁식을 하게 되는 그날의 어떤 사진들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네, 왕님께서 지금 왕비님하고, 네, 지금 축도해 주시고, 지금 보고 기도, 지금, 예, 기도해 주시는, 예, 모습을 입장하시면서, 네, 다음, 네, 이때, 어, 감사원장님, 그리고 이상열 그 협회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그 참석하셨죠. 그리고 강현실 참 어머님께서도, 예, 지금 노고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같이 계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에 테이프, 테이프 이제 커팅식을 갖다가 이날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테이프 커팅을 그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휘호를 갖다가 저렇게 천일궁이라고 저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날 그 천일궁이라고 이렇게 휘호를 써주시는 예,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내에 들어와서 네, 그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제 그 전체에 대해서 예, 감사하고 이제 옥만세 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어떠세요? 전날의 감동이 몸으로 느껴지십니까? 예 저는 진짜 너무나 진짜 대단한 일들이 저희들은 모르는 가운데에 아버님께서 섭리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로 몸에 와닿습니다. 몸에 이제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이날 네, 천일궁 입궁식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그 해주셨어요 왕님께서. 그래서 이 내용도 저희들이 한번 그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Your father gives you freedom and thus you must govern and d i s c e n with responsibility. 아버지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당신은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통치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All those who have fallen will have to enter through y o u a l o n e 타락한 모든 사람들, 권한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권한권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모님의 권한권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You are the kings and queens of 천일국 and as the 대신자 of t r u father and appointed higher of the Messiah, Lord at the second advent and King of kings finally from today. 그리고 마침내 오늘부터 당신들은 만왕의왕 제림주님 메시아이신 참 아버님의 대신자로서 천일국의 종족 왕들과 종족 왕비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가수린 yeah. 이즈 and three kingship stands at the c o m b i n 하나님의 혈통과 3대 왕권은 왕중의 왕으로서 역사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t 천일궁 palace has now been c o n s e c r a 아주, 아주, 아주. 천일궁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봉헌되었습니다. 아주, 아주, 아주. 네. 천일궁을 봉헌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종족 왕과 왕비로서 동역자의 삶을 갖다가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왕과 왕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 있는 책임을 가지고 분별하고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먼저 내세워 가지고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통치하고 예? 분별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 종족 왕과 종족 왕비들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런 큰 축복을 왕님께서 이 천일궁에 입궁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정말로 예, 준거죠. 너무나 진짜 예, 기쁜 내용들인데 아, 정말로 감격스러운 이런 내용들을 다 정말로 뒤로 하고 항상 저는 하나님께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만 정말로 그동안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갖다가 진짜 온몸으로 체험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그또 같이 또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 믿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예,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네. 그, 하나님을 갖다가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북한을 그 김일성을 만나러 가실 때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간부들이 쫙 앉아 있는데 아버님께서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예? 야, 너 마음 있어 없어?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있지 모르니까는너 마음 봤어? 어,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있어? 그냥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야, 너 하나님 봤어? 못 봤죠? 어, 있어 없어? 이제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제 모르겠는데요. <웃음> 그러니까 너는 못 봐도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공산당 그 간부들한테 그냥 대놓고 하셨던 그런 어떤 진짜 용감한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할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거를 저희들은 못할 거예요. 그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의 그 아버님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믿고 따르기 때문에 또 그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아버님과 함께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말로 아버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느끼지만 은 진짜 철장축제 제가 제3회 철장축제를 갔을 때인데 정말로 이때는 죽을 뻔했어요. 저는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많은 식구님들이 가셨고 그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때그 펜실베니아에서 테네시까지, 테네시 총평이 생기면서, 어, 그 거리가 저,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보통 한 11시간은 걸려요. 쉬지 않고 달리면 11시간입니다. 쉬지 않고. 그리고 가다가 잠깐잠깐 잠깐 쉬면은 한 1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차량을 갖다가그 당시에 그두 대를 갖다가 김병규 비협회장님하고 저하고, 어, 유학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차를 갖다 서로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이제 두 대를 예약하고 갔는데, 그 부협 회장님께서는 그 혼다 차를 선택을 하시고, 저는 굉장히 등치가 큰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 몰고서 이제 계속 다녔는데, 그 다니다가 보니까는 이제 어느 날그 차를 갖다 리턴해야 되는 그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리턴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게 청평에서 테네시에서 너무나 많이 걸리는데. 어 그날 어 제가 좀 약간 어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를 대동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 너무나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그 코로나기가 그때 당시에 좀 있었어요 그 몸살이 너무나 막 심하고 온몸이 아픈 가운데에 그래도 운전할 사람이 없는데 이걸 또 여기서 또 누군 또 일해야 되는데 누굴 데리고 가기도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해가지고 그냥 일단 무작정 반납하겠다 그러고 이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로 막 출발을 해 가지고 한참을 갔는데 가다 보면 그 웨스트 버지니아 주라고 있어요 그 주를 지나가지고 해리스버그를 지나가지고 쭉더 가야 이제 그 뉴욕 공항이 나오는데 그 진짜 이 웨스트 버지니아 주는 노래도 많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래도 많이 나오는 그 주인데 존 덴버시가 그 불렀던 컨트리 로즈 다그 아시죠 예, 뭐셔넨도 흘, 리버도 흐르고, 예, 블루리치 마운틴도 있고, 정말 그런 동네를 지나가지고 가는데 휴게소가 하나 나왔어요. 휴게소가 나왔는데 몸이 너무 그때 당시 아파가지고 아, 휴게소에서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이제 뭐 물을 한잔 먹는데 온몸에서 식은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갈수 있나?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시간 몇 시까지 그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또안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타이레놀을 그때 이제 딱두알을 갖다가 그냥 먹었습니다 일단 먹고서 가자 일단 뭐 아파도 가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 한참 가는데 이 눈이 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기약을 먹었더니 어 그래 가 눈이 감기 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 눈꺼풀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야, 잠은 안 돼. 잠은 큰일 나는 거야. 막, 이게 그냥 눈을 부릅 뜨면 뜰수록 얼마나 졸리든지 그냥, 나중에는 고개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에서 점점, 점점 고개가 떨어지더니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막. 그러더니 이제 막, 어, 눈이 이제 완전히 감겨가지고, 어, 이제 막 자고 있는데 한참 뭐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갔는지도 몰라요. 저도. 얼마나 갔는지도 모르는데, 어 이제 막 눈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제 약효가 약기운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떠지려고 하면서 어 지금 내가 이게 잘 가고 있나 이제 막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 이런 와중에 갑자기 목소리가 들리시는 거예요. 음 그래 너는 잘 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어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뭐지? 아네 알겠습니다. 더 잤어요. 그래가지고. 아, 잘 가고 있다니까 그냥 또 잤습니다, 그냥.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잠을 진짜 너무나 잘 잤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이제 눈이 딱 떠, 떠져가지고 눈을 딱 뜨고 차에는 시계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계를 딱 봤는데 분명히 저는 그 2시부터 그 운전을 시작을 해가지고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출발을 했는데 4시가 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두 시간 동안을, 예, 그냥, 예, 자면서 그냥 운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시계가 잘못됐나? 막 시계도 만져보고, 어, 이상하다. 이 얼굴을 때려봤어요. 이 혹시 내가 연계인가? 그래가지고, 이게 <웃음> 연계에서도 운전을 하는 줄 알았어. 요 그래가지고, 어, 근데 아파요. 정말로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미국의 고속도로를 눈을 감고 두 시간을 달렸는데 살아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말로 아, 아버지께서 진짜 그 아직도 그 내가 그할 일이 있구나. 예, 정말로 미국에서 일할 때는 뭐 여기 스텝으로 가보신 분들은 뭐 청년들은 알겠지만 나의 생활이 없습니다. 내 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이 공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항상 그 투입하고 투입하고 또 투입을 해야 되는 어제도 제가 새벽 4시가 넘어가지고 집를에뭐 들어갔는데 작년에 나와서 올해 들어갔습니다. 올해 들어가서 지금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만 이게 항상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아버님께서는 정말로 저희들도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잠깐의 경험으로 아버님의 예를 들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 사랑을 갖다가 느끼는데 모든 걸 투입을 하게 되면 그 투입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힘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정말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아주. 네. 정말로,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기간 중에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보따리를 다 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냥 이런 그 일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한번 뭐 드려도 봅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넘어가 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자문을 그 한번 그 살펴봤어요. 그래서 자문을 좀 살펴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으면 잠깐 훈독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주 네이 내용은 그 잠원의 그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인데 정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갈대 같아요.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은 그냥 사랑을 해줘야 돼요. 사랑을 해줘야 되는 사랑의 대상인 거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아버님의 그 뜻을 위해 가지고 그 뜻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많은 거, 험난한 일들이 많지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들은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큰 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뤘는데 그때는 그 부를 이룬 것이 이제 내 거예요. 예? 내가 이룬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어, 내가 다 이뤘는데 왜 하나님이 왜 나와? 그동안 내가 노력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노력하는 가운데는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매달리겠죠. 이렇게 해 주셔야 제가 예 하나님께 가, 뭐 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하시면서 기도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말로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예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훈독해 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공감이 가십니까? 네. 자, 그다음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여러분이 저런 마음에 공감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임재도 또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어디와 계실까요? 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있지만. 그 순천천정궁 천일궁이 아니고 여기는 여긴 천정궁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임재하신 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참부모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정주하신 곳이 바로 이곳 순천천정궁입니다 그래서 이 순천천정궁에서 또 새로운 섭리가 2023년에는 이개면연에는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사진들 한번 아름다운 천정궁에 이게 눈이 내리는 사진입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어 이날 천정궁에 방문하신 날이에요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이 내리던 눈이 너무나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막 걱정이 돼 가지고 야 이거 식구님들 오시는데 이거 차못 들어오고 난리 나겠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청소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니까막 이러고 있는데 식구님들 오실 때쯤 돼가지고는 눈 눈이 그냥 싹 녹아가지고 잘못 보셨죠? 예, 눈이 다 녹아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정궁에 오는 그 아마 길이 눈이 많이 녹아가지고 그래도 아마 편안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진짜 우리 왕과 종족 왕과 왕비님들을 종족 왕비님들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진짜 믿고 따르고 또 참부모님을 믿고 따르고 또그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이신 이대왕 문형진님을 배반하시면 안 됩니다. 배반하시면 네? 어떻게 된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 지옥에도 안방이 있습니까? 네. 네, 지옥의 안방을 지금 이렇게 향해서 가시면 안 되고 정말로 예, 저희들 그 세계평화통일성전 한국협회 문형진 2대왕님만이 문선명 재림주님 참 부모님의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 되시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식구님들 함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 그러한 그 은혜를 받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마치면서 예, 저희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만물의참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왕 천주 천지인 참 부모님과 3대 왕권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 어려움과 사연이 많았던 2022년을 보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 2023년 새해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올려드린 예배 하나님 아버지와 참 부모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애타게 갈구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의 눈이 너무도 어두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사랑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오만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중심하고 살았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되게 하여주시옵소서 문선명 재림 주님을 만나 축복을 받고 축복 가정으로서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시 어머니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간 섭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참 부모님께서 비밀 병기로 키우신 이대왕 문형준님을 통하여 진행해 오신 모든 섭리는 참 부모님의 뜻이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가인이신 문국진 감사원장님과 함께 승리하신 이대왕 문형진님을 통하여 3대 왕권을 세우셨음을 저희들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펜실베니아 광야로 가신 이대왕 문형진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을 내서 준동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뽑아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펜실베니아 죽고 그 추운 지방에서 밤낮으로 선거운동과 정성을 들이시며 결국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일컬어졌던 악의 속에서 승리의 나팔을 풀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대왕 문형진님과 문국진 감사원장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온 세상도 알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도 결국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도 저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도래할 천일국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의 문화를 만들어갈 전세계의 종족 왕과 종족 왕비들이 2023년에는 3대 왕권을 중심하고 전세계 어디서나 철장왕국 태평성대의 억만세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참 부모님께 충과 효를 다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심을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관계, 형제장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려움에 빠진 가정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여의치 않아 오늘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없어 힘들어하는 당신의 아들, 딸이 있다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 안에서 사역을 해주시는 수많은 식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사기 코로나로 상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해 주시는 형제 자매들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2022년 왕의 귀환을 통해 택정된 성진 순천 천정궁을 봉헌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주신 모든 식구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참부모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성령 역사를 기억하고 참부모님의 성령이 저희 안에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의 구원에 후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삼대 왕권을 수호하는 호위무사가 될수 있는 영광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부모님의 권한권으로 돌아온 철장 커뮤니티 안에 있는 모든 축복가정들이 참부모님의 말씀처럼 서로 위하며 살수 있는 아름다운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가정연합을 포함하여 아직도 문선명 참부모님을 재림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삿된 길로 가다 보면 결국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하루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망가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길 원하옵니다. 더불어 이 새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어 3차 대전의 위용을 사라지게 하셔서 평화로운 지구촌 되게 해주시고 세계 경제도 하루빨리 회복되어 한국 경제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있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믿사오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더러운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수많은 애국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은 곧 사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군리아스를 쓰러뜨린 다윗처럼 사탄들을 박살낼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믿음을 주시고 솔로문의 지혜를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영원한 하나님의 고향으로 칭송받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대왕 문형진님 가정의 참 자녀님들의 자녀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문선명 재림주님 참 부모님의 사대권이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혈통을 이 땅에 뿌리박는 일이 오니 온 세상에는 커다란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절대 사탄에 우리가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혈통이 이 땅에 영원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길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참 부모님의 권한권에 돌아온 모든 축복가정들의 이름을 붙고 축복 중심가정 진경진 민요양 가정의 이름으로 축원하올 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아주 네, 감사합니다.